오늘 저녁은 소고기 스테이크로 해서 먹자 이게 소고기 안심인데 한우야 그리고 370g 한입 한 한딱 먹기 좋게 계란 한개 흰자 만들거야 흰자 베이킹 파우더 반 숟가락 정도 넣고 녹말가루도한 숟가락 응. 식용유, 식물성 기름, 후추. 튀김이네, 튀김옷을 입히는 거네. 음 어디서 또 요상한 걸로 알아가지고. 회늘 <웃음> 해서, 뭐, 야, 해서 응. 줄 테니까 맛있는가 보기나 해. 응? 응. 여기다 응. 고 살짝만 튀겨야 돼, 살짝만. 응. 뭘뭐 끓였나? 어, 르으래 음. 음. 이거 붙어버리네. 여기다 음. 바로, 아니 살짝만 튀겨야 돼서 일단 했더니 안 되겠다. 안 되겠네. 붙어. 음. 이제 살짝만 튀겨야지. 또안 되네. 그래, 그기다 해야 되는데 살짝만 넣딱될 정도로 튀겼다고 또 냄새는 좋은 냄새가 또 활활 <웃음> 올라오네 고소한 냄새가 그럼하는데그가안 뭐 그래? 음. 맛있는 냄새가 나안 고소한 냄새가 장난 아니네 세상이 버섯 그냥 이렇게 잘라 동글동글하게 홍고추 이게 좀 넓적하게 이렇게 썰어야 돼 피망 피망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속이 텅 비었어 그리고 이건 파인애플 파인애플 하나 사기 뭐해서 지금 통조림 있는 거 쓰려고 그래서 이게 또 달콤하니까 맛있지 넌은? 그냥 수만 다 익으면 다 돼지? 어? 만다 익었지? 응, 익었겠지 음, 소고기를 부 그래서 이게 한번더 볶으니까 음. 살짝만 튀긴 거야. 마늘을 넣고. 물을 육수, 멸치, 그, 다시마하고 멸치 올린 육수 100ml를 부었어마토 케첩. 4 숟가락 정도 넣고 설탕도 한 숟가락 정도 넣고 우리 약분해 주고 녹말을 녹말 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물은 음. 이거는 이제 박으면서 조금씩 끼얹어갖고 박으면서 걸쭉하게 해야 되니까. 됐어. 먹어봐봐. 싱거우면 소금을 약간 넣게. 근데 약간 그 소세지 야채볶음이랑 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네. 응. 작은 거. 이렇게 야채랑 이거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아, 뜨거워. 음, 뜨거워. 음. 소금 좀 넣을까? 소금. 소금? 어. 좋을 대로 하세요. 맛, 맛은 괜찮네. 맛있네. 음. 부드럽네, 되게. 응? 음? 부드러워. 안심이니까. 뜨거우면은 입에 입맛에 맞게 약간 소금을 조금만 뿌려주면은 됩니다. 맛있구만 음. 맛있어요 술안주 최고 소고기 스테이크를 내가 배워가지고 처음 해봤는데요 맛이 좋네요 그리고 술안주로는 진짜 좋겠어요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파인애플 하나 올리고 피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음, 소고기가 안심이라서 되게 부드럽네 음.